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대송면 장동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져 있고 1톤 트럭 정도 진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지대가 높아 아주 환경이 좋은 상태입니다. 도로는 접해져 있으나 지속도 상 냉지이며 현황도로입니다. 주말 농장을 원하신 분이나 뭘 키우시는 분, 자연인 하실 분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1톤 트럭 정도는 진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다 왔습니다 장동리에 있는 포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도로는 현황도로입니다. 문중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포장인 되어 있으나 구기진는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목전입니다 현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목전입니다 이쪽에 벌 키우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측으로 산이 둘러져 있고 현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 하실 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 주차할 곳과 사랑을 회전할 곳이 있습니다. 매미소리가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현재 햇볕은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놓으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풀 때문에 경계는 잘 보이지 않지만, 또, 들어간 부분이 전부 받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또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밑에 보면 바둑이 보일,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벌 키우신 분인가 자연인 하실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농막을 하나 갖다 놓으시면 이 골짜기는 전부 농막 주인인 것 같습니다. 밑트로 내려가면. 현재 더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풀이 많아서 저 건너편까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밭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벌 키우는 곳까지입니다. 들어오는 길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도로는 포장되어 있으나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위치는 여기. 여기 뚝부터 저기 있는 볼집 있는데 까지입니다. 왼쪽에는 도로부터이고 오른쪽에는 저산 까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리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목전입니다. 면적은 2588제곱미터, 7 8 3세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명지이나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차량 진입은 밭둑을 조금 정비하면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도로 소유는 현재 문중 소유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용도는 양봉 농가 주말 농장 자연인 토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3.3제곱미터 가격은 11만 원. 전체 금액은 8,600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22236 전화번호 010-248-70015